안녕하세요. 제시 직거래소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제시 직거래소에서 맨 처음으로 소개하는 브랜드를 가져왔습니다. 이 시계 브랜드는 여시 쪽을 보시면 크로노 스위스라는 브랜드인데요. 먼저 베젤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36.7mm 이고요 엄청나게 길죠. 이쪽은 56mm 그리고 두께는 10mm 입니다. 1cm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시스루고요이 시계의 이름이 있습니다. 이 시계 전체 이름은 크로노 스위스 임퍼레터 이고요 임퍼레터는 군주 또는 사령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터가 돌아가는 오토매틱 시계 이고요 밴드는 악어가죽 밴드 그리고 이렇게 핀 버클입니다 이 시계를 보시면 양옆이 아주 매끈하게 되어 있죠 나사가 양쪽에 있고 매끈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계는 이 위쪽을 가지고 조정하는 시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빠지고 한번받았을 때는 6시 쪽에 3개의 날짜가 다 있습니다. 27, 28, 29 이런 식으로 오토매팅 시계는 가급적이면 6시에서 9시 사이에 이렇게 시침을 놓고요. 날짜를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. 고장을 방지할 수 있고요. 이렇게 해서 날짜 창은 이렇게 한 번만 뺀 상태에서 이렇게 한 1일, 이렇게 2일, 3일 3개의 날짜가 보이는 겁니다. 1.345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날짜창이 돌아가는 시계입니다. 크로노 스위스 브랜드의 시계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데요. CH2873 이와 같은 시계 네 그렇습니다. 오늘 이렇게 크로노 스위스 제시 직권회사에서맨 처음으로 소개하는 군주, 사령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임파르터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